안녕하세요. 이번 브이로그는 새로운 느낌으로 오디오 녹음을 한번 해봤어요. 친한 언니가 호캉스하고 있다고 놀러오래서 준비하고 와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희미당길입니다. 포토마키 맛집을 찾아왔어요 제가 목소리는 조금 얌전하게 들려서 얌전할 줄 아시는데 조금 까불거리는 성격입니다 저희는 명품 스시랑 포토마키 주문했습니다 비주얼도 진짜 훌륭하고 양도 진짜 많은 곳이었어요 둘이서 먹었는데, 다못 먹어서 남겨왔습니다. 제가 이때 다이어트를 했었어서 먹는 양이 좀 많은 편인데 양껏 실력 발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고 산책하려고 석촌호수 가는 길이에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날씨도 좋고 기분 좋게 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 잠실 가까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잠실 쪽은 잘안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쪽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안 오는데 오랜만에 롯데타워 보니까 너무 멋있고 석촌호수도 걷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언니는 술을 잘 못해서 저혼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